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이천시 무촌리에 위치해 있는 어, 시추빌라 현장 어울림 현장에 나왔는데요. 어, 여기는 정말 입지가 좋은 것 같아요. 앞쪽으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도 모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시고요. 농협 파라 하나로마트나 우체국, 기타 편의시설들을 모두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면서 평지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 도보 생활권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분양가 대비해 가지고 넓은 면적과 옵션 사항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설명을 할거예요 바로 거실부터 바로 설명을 이어서 갈 건데요 거실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면 통창을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햇살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개방감도 굉장히 잘 나오는 공간이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쪽에 이제 아트월 쪽을 보시게 되면은 아트월은 이제 텐바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요즘에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이쁘게 꾸며져 있고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도 조명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조명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고 어, 쇼파도 지금 4인용 쇼파까지 뭐 넉넉하게 들어가는 위치로 되어 있다 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이제 주방이 나와 있는데요. 주방도 이제 대면형 구조로 나와있어서 이쪽에 식탁 배치하시게 되면은 사인용 식탁 연장해가지고 좀 널찍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상판이 와이드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에도 수납공간이 있고요. 주방에는 지금 옵션이 거의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네.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쪽에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옆쪽에는 광파 온도 역시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주방은 지금 기역자 구조로 수납 공간도 잘 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조화가 좋아서 좀짜른된 느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싱크볼도 보시면은 뭐 널찍하게 나와있고요 상국윤덕션 하이라이트 후드까지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자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도 지금 굉장히 잘 나온 편인데요 어, 공간도 지금 널찍해가지고 뭐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로 올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수납 공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일러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납 공간 모두 한샘 제품으로 이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가스 쿠탑 이곳 가스 쿠탑도 있기 때문에 고전 주방으로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어, 메인 욕실은 지금 화이트 톤의 타일로 이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샤워 공간도 지금 밑쪽까지 메인 작업이 또잘 달려 있고 파티션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평판을 음, 보여드릴 건데요. 현관 공간은 지금 신발장 3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거울 같은 거를 배치하셔가지고 외출 시 체크하는 스타일 체크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에는 지금 대형 침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별도의 드레스룸이 없기 때문에 이쪽, 벽면, 이쪽 벽면을 이쪽 벽면 통해서 붙박이장을 어, 좀 설치를 하시는 게 수납공간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는 네, 시스템 에코도 설치가 되어 있고, 창도 큽니다. 안쪽에 지금 욕실 같은 경우에도 샤워 공간이 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샤워 공간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부 욕실이고요. 다음은 작은 방, 첫 번째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어, 자녀분 생활 공간이나 서재 등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 어, 여기는 지금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서선한 화면이 있지만 정리를 하시면은 작은 침대와 그리고 책상 그리고 옷장까지 다 들어가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두 번째 작은 방이고요. 어 작은 방, 요번 방에는 이제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옷 수납을 4칸 하실 수 있고 이쪽에는 책상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이쪽에 침대 배치하시면 은 적당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어울림 현장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굉장히 좋고 금액대와 대출 요건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빨리 전화를 주셔야 좋은 세대를 선점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